샬롬 허니의 일상의 정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더빙을 맡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자취방을 이사를 했는데 오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을 소개해준 것 같아요. 짠! 멋있게 씻고 왔습니다. 머리도 찰랑찰랑거리고 자, 머리도 쓱 넘겨주고 이제 스킨케어를 발라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짠! 이게 뭘까요? 이거는 더프앤더프의 레이즈블랑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어, 바디 스프레이인데 향수가 싫은 분들은 이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이 제품은 깨끗하고 포송포송한 느낌의 향기인데요. 방금 막 세탁한 옷처럼 순수한 비누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많이 뿌리고 오는 향기라고 오빠가 말해 줬어요,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몸에 칙칙칙 뿌려 주는데 갑자기 눈이 땡그해졌죠? 분사력이 좋아서 아마도 눈이 땡그러진 것 같아요. 양쪽 다리랑 등이랑 팔이랑 살이도 뿌려주네요. 바디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많이 발랐으면은, 네, 뿌렸으면은 살짝 털어주고 비벼주면 될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어, 시트론 머스크 바디 스프레이인데요. 어, 첫 번째는 약간 청량한 느낌이면은 이거는 약간 따뜻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향이라고 해요. 이 향기는 약간, 어, 향수가 강해서 거부감이 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신경 쓴 날에 뿌리면 좋을 것 같은 향기입니다 식 뿌려서 등에도 발라줍니다 팔에 마지막으로 뿌려줄게요 네 다음 이제 스킨케어를 발라야죠 얼굴이 당겨서 얼른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몽드의 네,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어,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이거를 냉동고에 넣어놔도 얼지가 않아요 토너가 그래서 피부가 약간 열감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솜에다 충분히 적셔줘서 얼굴을 피부결을 따라서 쓱쓱쓱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통 남성분들은 소매, 손에다가 많이 하는데 남녀노소 할거 없이 저렇게 솜에다가 얼굴을 닦아주면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고 눈에 들어갔어 따가워 자 그래도 목이랑 깨끗하게 발라줍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촉촉해졌죠 다음은 이제 세럼을 바를 차례입니다 이것도 마몽드 제품이네요 어, 레더에..뭐야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자 세럼을 손에다 듬뿍 발라주고 볼한번두번한번 번, 번 해서 촉촉촉촉 골고루 발라줍니다 아주 열심히 발라요 다음은 네 이것은 앰플이네요 필링 앰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주 애용하는 거 같아요 많이 썼네요 자 이마 한번볼한 번씩 그리고 턱 이렇게 한 번씩 짜주고 약간 누 우는 거 같죠? 자 골고루 동글동글하게 피부결 따라서 발라주면서 네 찹찹찹찹 피부에 스며들게 발라줍니다 고르는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동글동글하게 발라줍니다 목에도 남은 양으로 발라줄게요 머리를 말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말리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 다음은 로션이네요 네. 로션인데 무슨 색깔이지? 약간 파란색 같은 색상이지만 피부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골고루 발라주고, 스킨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한세 단계만 끝나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네요. 네, 마지막. 시카 크림입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적당량을 짜가지고, 볼한 번, 또볼한 번, 이마 한 번, 턱한 번, 이렇게 스며들도록 골고루 발라줍니다. 목에도 발라주고, 네, 드디어 끝난 것 같네요. 네,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이거 바람으로 충분히 마르도록 해주고 한 번씩 더 두들겨줍니다. 네, 만족하는 얼굴이에요. 그쵸? 자, 손에 남은 것도 다 까주고 이제 뭘 찾는 걸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네, 이 제품은 프라이머입니다. 저도 프라이머... 는잘안 쓰는데 오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피부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와야. 저보다 좋아요. 자, 짜가지고 돌돌돌 골고루 묻혀주고 피지가 잘 올라오는 콧볼, 주염 쪽, 턱라인, 이마라인 골고루 발라줍니다. 옆에 볼도 좀 발라주고 척척척 발라줍니다. 메이크업 안 해도 참 얼굴이 윤곽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교는 원격으로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지도해야죠 그쵸? 다음은 이제 에스쁘아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자그래고 아, 오빠는 과연 뭘로 바를까요 이거를 손에다가 짜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짰네요 저 오빠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콕 찍어서 코랑 볼에도 골고루 분포해주고 이마도 들어서 이마도 앞머리가 있다고 이마를 안 바르면 안 돼요 왜냐면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마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오빠는 쿠션으로 두들겨 주네요 쿠션으로 찹찹찹찹 다크서클 있는 부분도 열심히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마 라인, 코라인 다시 얇게 얇게 피부에 스며들도록 열심히 발라줍니다 베이스만 했는데 얼굴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손을 착 뭐랑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은 딱 보니까 컨실러 같죠? 컨실러는 라카 컨실러입니다 라카 이거 컨실러 오빠가 저한테 정말 좋다고 강추한 건데 저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쓰고 있는 컨실러가 남았기 때문이죠. 오빠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면 컨실러를 선물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웃음> 뾰루지가 있는 좀 가리고 싶은 부위에 컨실러를 발라주고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골고루 다시 발라줍니다. 찹찹찹찹. 소리는 안 들리지만. 굉장히 찹찹찹찹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조금 더 밝은 컨실러 같아요. 이걸로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터? 뭐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콜때랑 여기 눈 아래쪽, 앞쪽을 발라주는데 갑자기 부위를 하네요. 뜬금없죠? 그렇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윤곽이 살아나도록 잘 발라줍니다. 아주 얼굴이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뭘 찾는 걸까요? 네, 국민 쉐딩이죠. 저도 이거 한 다섯 통인가쓴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진짜. 아, 브러쉬를 소개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씁니다. 여기 턱 라인에 이제 깎아준다는 것 같아요. 여기 진한 향이랑 진한 향? 에이, 뭐라니? 죄송해요. 진한 색이랑 중간색이랑 발라줍니다.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열심히 깎아주고 있어요 여기 경계선을 조금 각게 해준다는 표시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밝은 거랑 중간 거랑 돌돌돌 돌 해줍니다 경계선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발라줍니다 턱이 엄청 갸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턱을 깎아주고 이제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분질 를 해주는데 저렇게 인상을 쓰는 게 오빠가 말해줬는데 저렇게 인상을 써야지 여기 미간이 움푹 들어가서 자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다음은 3CE의 브로우 펜슬 같은 건데 이걸로는 뭘 사용할까요 아 애교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자 눈을 저렇게 개숨 칠에 뜨고 애교살이 충분했는데 저렇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눈 아래를 그어줍니다. 그러나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자 다음 거의 마지막 단계 같아요. 미스트인가 보니까 코팅 미스트를 뿌려주도록 합니다. 자 눈을 꼭 감고 뿌려줍니다. 아주 많이 뿌리네요. 아주 눈으로도 미스트를 먹어주고 입술도 먹어주고 머리를 만져줍니다. 메이크업이 끝난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잘생겼나요? 제 눈에는 잘생긴 것 같아요. 자. 어? 아, 아직 아 하나가 남았네요 자 약간 검은색 펜슬로 남자의 상징이라는 구렛나루를 촘촘촘 채워줍니다 진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머리를 만져주고 자 머리도 말리고 옷도 입고 가방도 메고 왔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어때요? 참 잘생겼죠? 저 십자가 목걸이도 참 이쁘고 메이크업도 잘하고 머리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쑥스러운가 봐요 막상 여러분 제가 오늘 열심히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허니의 일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